오늘 영상의 주제는 우리는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이벤트 형식의 전장 컨텐츠이며 2월 4일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전장들과는 다르게 아키에이지에 있는 스킬을 활용하여 전투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유행했던 어몽어스와 유사한 진행 방식이며 운영자가 어몽어스 코인에 올라타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개발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해당 전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레벨 50을 넘겨야하며, 인스턴스의 전장 탭에서 입장 신청을 할수 있고, 입장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 1시까지예요 그리고 하루에 두 판까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보상으로는 등수에 따라 차등적인 고대 유적의 촛불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 신기루 섬에 위치한 제작대를 통해 필요한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전체적인 룰은 8명의 인원 중에 2명의 수호자와 6명의 모험자가 랜덤하게 결정되며, 수호자는 모험자를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모험자는 살아남는 것과 동시에 투표를 통해 수호자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또한 점수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맵의 여기저기에는 케이크들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불을 붙이게 되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다른 역할군이 불을 붙여둔 상태를 덮게 된다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사실 설명하면서도 이게 무슨 룰인지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전장에 참여해 보도록 할게요. 전장에 들어오면 잠시 대기시간을 가진 뒤에 역할군이 정해져요. 자신의 역할군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수호자의 경우 모험자를 암살하기 위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해당 전장에서는 일반 채팅이 가능한 상태라서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속이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러한 부분은 마피아 게임이나 어몽어스를 해본 유저라면 어느정도 감이 오실거예요 게임이 시작되면 캐릭터의 외형이 랜덤하게 변경되며 역할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아저씨는 모험가의 역할이네요. 모험가의 역할을 받은 유저는 주변에 있는 케이크를 찾아 불을 붙이며 다녀야 하고 여기서 다른 유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케이크에 상호작용을 했는데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태라면 이전에 상호작용을 했던 유저는 본인과 다른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너무 졸졸 따라다니면 수호자로 오해를 받아 투표를 통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수호자는 모험가를 암살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구석에 짱 박혀서 다른 예절을 피해 다니는 것도 하나의 생존 방법이 될수 있어요. 특정한 위치에서는 유독 시야가 넓게 보이는 장소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여 존버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모험가들이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며, 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호자를 지목할 수 있는 증거를 알아냈을 때 다른 유저를 설득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내면 해당 유저를 죽일 수 있어요. 투표를 하는 방법은 해당 유저를 타겟팅한 상태에서 이번 스킬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수호자가 아니라 모험가가 지목이 되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인지를 잘 판단해야 해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살된 유저는 모험가였으며 생존한 모험가가 2명 이하로 줄어버려서 수호자들은 천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또한 잠시 후에 고대의 여신이 부활하여 점수가 낮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죽이기 시작하며, 처음에 촛불을 열심히 키고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서 높은 점수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승리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냥 몇판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수호자의 승리로 게임은 끝나버렸으며 보상으로 1등과 2등에게는 10개의 고대 유적의 촛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8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아이템은 소지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편함을 통해서 지급받는 형식이며 전장에서 퇴장하고 우편함에 가보면 없어요. 게임 서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전장에 참여하면 기존에 있었던 버프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석상 버프 같은 것은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고대 유적의 촛불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신기루 섬에 위치한 제작대로 이동해야 하며, 교환 가능한 품목들은 가구와 장비 성장에 필요한 아이템, 그리고 노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아이템 등 다양하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세장 침대의 경우 회복하는 노동력이 1 0 0밖에 안되기 때문에 캐시 침대에 비하면 별로인 것 같으며 가장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은 이프나의 용기, 인내 지혜로 나차시 증표가 있더라도 하루에 한 개만 구매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느껴지네요. 물론 다른 아이템들도 활용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교환하여 보관해두어도 좋아요. 해당 이벤트도 이전에 진행했던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업적이 존재하며 칭호와 인장까지 받을 수 있고 칭호의 경우 직접적인 능력은 없더라도 수집 단계를 상승시켜 특별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 친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